채널A, 넥스트 당신 곁의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꿈을 담는 캔버스 채널A 무한한 소소가 청정에너지로 지속가능한 미래로 현대 수소전기차 넥소 등 방문 요양 케어링 호남 경선을 한주 앞두고 광주에서 린 민주당 TV 토론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신속한 수사를 위해 자료를 제출하라고 압박했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단이원이라도 받았다면 후보를 사퇴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야권은 대국민 사기극 전대미문의 부패사건이라며 국정감사로 실체를 밝히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야권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 성묘가 많아지는 추석 연휴에 벌써임 사고 비상에 걸렸습니다. 이달 들어 전국에서 하루 평균 벌써임 사고 80건이 신고되고 있습니다. <목소리> 페이스 엑스의 우주선을 탄 민간인 네 명이 3일간의 여행을 마치고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이들의 귀환 과정은 유튜브로 생중계됐습니다.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추석 연휴 이틀째 코로나19 상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1,910명으로 여전히 많습니다. 토요일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은 확진자가 추석 직전에 나왔습니다. 확진자 대부분은 수도권 말입니다. 추석 귀성길을 따라 서 숨은 감염이 전국으로 퍼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첫 소식 황수영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말에 뵙겠습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 레전드 뒤에는 항상 그분들이 계셨습니다. 어 기본기를 직접 가르치 채널A Next. 이어서 채널 A 1 0주년 프라임 다큐 지구는 엄마다가 방송됩니다 채널 A 배우가 꿈...